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저번주에 이어 성인 남성의 박세로의 머리를 잘라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한번 잘 연구해서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군대 가야지 군대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마가 넓잖아 네 그래서 군대 갈때 네. 조금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자르는 거야 헐대고안 음. 어, 밀어 우리는 음. 어? 음. 대고 안 밀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봐, 영상 나오네? 보이 네. 됐어, 오케이. 내 네, 보이지, 가해지게. 네. 음. 자, 이렇게 잘라서, 앞머리도 자르고. <웃음> 우리, 어, 우리 고객님께서 재밌게 잘라달라 해서, 일단 잘라놓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 갔어? <가서? 웃음> 형, 이거 맹구인데요? 어, 그렇지. 맹구 자르고 있습니다. <웃음> 어? 음? 카카오 아, 카카오 계정? 아, 카카오 계정. 카드? 아. 이거 알려줬어요, 여기. 음. 아, 알겠어 그럼. 어. 음, 야, 어디 시골에 내는데. 이제 군대 가세요. <웃음> 끝. 자, 이따. <일단>. 잘 생겼다. <웃음> 어디 가요? <웃음> 박세로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음. 맞아? 아, 맞아요 형? 아네 해봐야지 우와 옆에를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자르면 안돼 좀 이렇게 참 쉽게 툭툭툭툭 잘라주면 우와 어, 박새로이 <웃음> 머리가 나오는거지 유튜브에서 욕먹는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모델들은 다 손님이기 때문에 어 못생겨도 욕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다 손님이니까 저를 욕하세요. 제가 못 잘라서 욕먹습니다. 맞아? 어때요? 잘했어? 좋아요. 어, 좋아. 자, 자릅니다. 여기 넣어드려. 좋아. 어디가? 뭐 했다고? <웃음> 뭐 했다고 괜찮아? 그래? 어. 자, 이거는 한 4mm 정도 네. 라인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깔끔하게. 어 시원하다. 음. 그리고 이마가 넓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잘라야지 너무 깊이 파버리면 아, 힘들어 근데 맨 처음에 응. 그냥 저다 밀어주셔도 돼요 이거 하고 어차피 형한테 밀려고 온 거니까 네그 어,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네 내가 머리 다 마무리 할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너는 군대 가시면 돼요 네 알았죠? 네, 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내 유튜브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네 너만의 추억 음. 우리 둘만의 추억 만들자고 화이팅 음. 음. 자 일단은 밑에 라인도 살짝 쳐봐고자 옆에 라인 지겠습니다 이쁘지? 괜찮지? 왼머리 음. 봐봐 어때? 대박 대박?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위로 <웃음> 이 과감함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그지? 4mm로 펴주세요. 우리 초보 미용사 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라 이렇게 그대로 부상 따라서 가시면 안되고 밑에 네이프 부분부터 위로 올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바로 한바퀴 돌려서 자, 안주시고그 다음에 3mm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세요. 두상도 잘 생기고 얼굴도 잘 생겼으니까 오늘 컨셉 잘나오겠네 200원이야. 네. 200원 줘야 돼 나한테. 네, 얘기 잘 해줬으니까. 네. 그래서 한쪽 한쪽 끝내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이렇게. 멋있는데? 응, 바로, 그냥 바로, 쳐주세요. 전체적으로 같이 이어서 머리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포츠 머리도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자르다 보면 쉽고 정확하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박세로이가 될지, 박가로이가 박... 될지. <웃음> 박가로이? <웃음> 다 가로위가 될지 이따 보시고 자그 다음에 똑같이 4mm로 여기 3mm랑 1.1mm에서 4mm로 똑같이 또 밀어주세요 어차피 군대 가실 분들의 어떤 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고 위에도 같이 일자로 쳐주세요. 그래도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가야 군대에서도 이쁘게, 어? 이쁘게 또 보내겠지, 잠깐이라도. 그리고 또 민단 말이야. 가면. 밑에 각도 45도로 붙이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스포티하게 나오죠. 쭉쭉쭉쭉 잘라주세요. 옆가의 질도 한번 해주시고 스포츠 머리는 옆가의 질이 예, 답이죠. 뒷머리 자, 뒷머리도 밑에 45에서 9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45, 여기가 45도 45도에서 위쪽으로 90도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붙이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붙였다가 위 중간 쪽으로 가면서 띄워주면서 90도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이렇게 45도에서 두루루 올라가면서 붙이지 말아주세요. 그래야지 뒤통수가 죽지 않습니다. 가해질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다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추 맞춘 다음에 다시 4mm 들고 자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시는데 뒤통수의 그 짱구 부분에서 가다가 더 올리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짱구 부분까지 가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한 6mm 정도 돼서 안 잘린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머리를 살짝 연결, 연결을 잘 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1.4mm 정도 해서 1mm 정도해서 살짝 살짝 그 밑에 라인을 조금 더 쳐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딱 3mm에서 멈추셔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한번 뿌리고 여기가 이렇게 많잖아 여기 잡아당겨서 따라와 따라와 그럴 순 없잖아 그렇지? 쳐야지 이제 근데 저 이따가 응. 다시 다 밀어주시는 거죠? 다할 거야 음. 아니 너 맞춰서 자를 거야 조용히 좀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여하지 마네 놓고 <웃음> 자 윗머리를 이런 식으로 너 갖고 놀다가 응. 그대로 제자리 갖다 놓으라며. 네, 맞아요. 아, 기다려. 네. 아, 난 절대. 다 알아서 해. 알겠습니다. 섹시하게. 기다려. 자, 윗머리는 라인을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을할 거야. 자, 앞머리 자를 때는 자, 스포츠가 갑자기 이제 어차피 군대 가니까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스포츠 머리에서는 절대 중요한 거는 같이 앞머리랑 같이 이어져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쪽에 이마가 좀 넓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이마가 어느 정도 선에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만 맞춰서 잘라 주는 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앞머리 쪽에서부터 같이 이어서 쭉 잘라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90도 정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이어서. 이렇게. <웃음> 그다음에 자. 박세로의 컷은 <웃음>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일자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마 쪽을. 요건 다 정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라인은 잡아 드릴게요 어때요? 좀 낮았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고. 자, 이런 라인을 한번 따주시고. 가만 있어봐. 자, 이 라인에서는 원래 이마인 것처럼 라인을 그 머리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는 머리 가되는 거. 예요 이렇게 라인 정리 해주시고 이렇게. e This is t 잘 생겼네. 이게 제일 멋있어요. 여기가. 자, 마무리했무부했하부분하이어이 이어서 윗머리 같은 경우도 살짝 도 살짝 잘라주시고 스포츠의 꽃은 윗머리의 가지런함과 앞머리의 라인이 딴게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거를 잘칠수 있도록 라인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스포츠는 그래서 빗과 가위를 계속 연습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이 부분이 내려갔는데 같이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쪽을 쳐드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도 이런 식으로 같이 90도로 들어서 이빗이다 90도가 돼야 돼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같이 이어서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머리가 안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마 라인에서 약간 꼬슬이 있네요. 그래서 이마 라인에서 같이 가위로 이렇게 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마가 꼭 이마인 것처럼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라인도 잡아주실 거예요. 자, 이는 이제 제, 제 스킬이고요. 응?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을 정리할 때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내려주고, 밑 라인에 라인에 이 라인을 같이 맞춰서 칠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을 한 번씩 이렇게 따주세요. 그리고 관자놀이 쪽도 같이 따주세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강렬함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라인을 따주시면 깔끔한 라인이 살짝. 웃어? 응. 자. 이거 잘못 자르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지 왜손떨까봐 써이면 음. 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같이 잘 잡아주시면 되요 조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는. 근데 이마가 안 넓어 보이잖아 그지 음. 이게 중요 해 들어 이제 부대 가면 다밀 거야 네. 일단은 어느 정도선에서 갈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라인도 잡아주고. 그 위에 쪽에 자 스포츠 머리인데 약간 어, 박새로의 머리보다 좀 길게 잘랐습니다 어쨌든 군대는 가야 되니까 너무 밀면 또 그지? 멋있는 게 무너지죠? 그래서 좀잘 잘라줬고요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군대 잘 갔다 오시고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파이팅 화이팅! 네.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음. 잘 갔다 와 네.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